117강입니다 157문 은혜의 방도 일곱 번째 네. 내용이 좀 길어서 우리가 세 번째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음. 성경 본문은 10편 112편 1절로 10절 그리고 골롯에서 1장 9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웃음> 그이 시편의 그 창고 본문 또골로세서의 창고 본문 이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그 차이에 대해서 대조해보고 살핀 거죠 <웃음> 의인에 대해서뭐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아무튼, 이게, 거듭, 속, 속부터 비틀려가지고, 늘그 비틀린 부정적인 삶 속에서, 이제, 진행하다가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아, 의인은 이제, 새벽 빛에서부터 정오에 햇빛 같이 이렇게 확 갈수록, 어, 환하게 빛나게 된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비추어 봐서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의인의 특징은 갈수록 흥화하는 거예 내면적으로 아주 흥화하는 거죠.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채울 것을 채운 그런 그런 <웃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관점이 바뀌어서 이제 이전에는 틀어줘야 뭐 부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제 의인들은 나눠줘야 이제 부자인 아거요 악인들은 절대 나누질 못합니다. 노면 죽는 줄 아니까 좋은 것으로 뭘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혹시 이제 조금 먹다가 부스러기는 뭐할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웃음> 결국 그렇게 한다 해도 한때 해도 다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웃음> 골로새서 이 내용은 사실 그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데 그 성도들이 어떤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가 그그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아우르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다 인도해서 그 점점 빛나는 햇볕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하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거죠. 옥중에서도 그걸 바라는 거예요. 옥중에서 어떻게 풀려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성도들을 뭐 매였을 때나 풀렸을 때나 늘 자기 관심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 거듭나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회,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사회, 거기에 마음이 다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하나가 된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알아가 죄, 죄를 깨닫고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실령한 전투를 하고, 그 완전한 대로, 어, 나가는. 그, 그게 우리의 존재의 당위와 목표가 되는 거지. 그거 아니고 무슨, 이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늘 표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항구가, 항구에서 배가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목표가 있으면 그 노선의 그배 지도를 보고, 그, 가야지. 여기 뭐좀볼거 있나 하고 가서 또 기웃거리다가 파선해가지고. 저기 또뭐볼거 있나 하고 기웃거리다 파선하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죠. 신자는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은 분명합니다. 자기 갈 길이 분명해요. 자기 그, 그, 천국까지 갈 순례 의그 지도가 그, 그, 그 확실하게 나와있어요.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본인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속한 자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 사람이 그것들이 그 바로 독립해서 그렇게 설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뭐 상대를 이용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신자는 분명히 그 의는 다르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은 다릅니다. 옛날에는 잘다 자기를 뽐내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한테 뭐 자랑할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도 자랑을 하고 높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형제를 높이고 형제 형제가 자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형제가 자랑이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신자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 형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 맨날 근신거리만 주는 사람 있어. 예. 네. 자랑거리가 아니라 근신거리만 주는 사람입 있어. 저 사람 또 그러네? 하고. 그거 이제 판단하고 정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늘, 우리는 진짜, 이 이전과는 다른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형제를 세우고 높이고 하나님 앞에 아주 든든한 신앙의 용사가 되게 이렇게 해야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함부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자기에게 부여된 영역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에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그런 사람들이 참, 말씀을,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고, 말씀을 정상하게 읽는 사람이고, 말씀을 써서 온전한 대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157 문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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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냥,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뭐 교회에서 읽기 표를 줬으니까 맞이 못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는 이만큼 읽으니까 나는 그것보다 더 읽어야 되지 않나 하고 읽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뭐 시기와 다툼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또 읽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늘 이게 저희 교회는요 신분 시, 신분의 차이가 없는 유일한 사회잖아요 지구의 지구상에서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신분의 동일해 은사의 차이는 있죠 근데 신분의 차이는 없어요 존중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 약하면 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하나님이 내신 결과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회. 그거를 높이는 사회. 이건, 그러니까 이, 교회, 이 개인에게도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격이 나오는 게 희한한 일이죠. 예? 죄인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그리또가 드러나는 일이 희한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나올 게 뻔하고 뭐 죄인들한테 나올 게 뻔한데 거기에 그 주님의 일반 은총이라도 받은 결과가 있고 거기다가 특별 은총을 받은 그런 성격이 나오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게 뭐 한번 꾸미고 있네? 또 이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할 게 절대 아니죠. 그니까, 러열 가지 중에라도 그런 게 하나에게 나오면, 참 주님을 찬양해야 될 사회예요. 너도 나. 너도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게 보이면,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보고, 배우려고, 본을 쫓아서.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왜 가만히 있지? 또 저렇게 일을 해가지고 나한테 부담 주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교회는 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구원을 누리는 자들로서 말씀의 그 생명력을 나타내는 자들로서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숭앙하는 태도로 읽고 이웃을 세우기 위한 태도로 말씀을 읽. 어디 가서 뭐좀 아는 척 하려고 말씀을 보고 들은 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공부에서 남주는 사회 전 공부에서 남주는 사회예요. 이 하나의 나라 사회 특이한 사회. 이 세상에서 참 귀한 집단이에요. 이 사회가. 그아그그 그, 그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쓰인 사람 질서 있게 어디 어딘든 나서서 그냥 뭐 자기 그, 그 객관적으로 확인도 안 되는데. 막, 뭐, 자기가, 뭐, 은사가 있는 것처럼 막, 나서서 뭐, 하지 않는, 그러지 않죠 오히려, 아, 나는 할수 없는데, 주님이 하게 하시면 담당합니다. 하는, 그렇게 겸비한 마음. 누구라도 책임을 안 지면, 나라도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회. 그게 이제, 말씀의, 말씀의 능력 아니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게 지친, <웃음> 어, 그, 그런 의식이 갖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겸손하게 읽고 자기가 생명양식으로 먼저 읽고 공적으로 읽을 때도 겸손하게 읽고요 예? 그 후에 읽어줄 때도 높은 마음으로 읽지 않고 늘 섬기는 마음으로 읽는 거죠 <웃음> 그리고 내가 이게 무슨 방법론을 가지고 잘 써가지고 내가 요리를 해서 이거를 알려주고 설득시키고 굴복시킨다. 이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과를 이 말씀을 쓰셔서 나를 변화시켜준 것처럼 저 사람도 변화시켜주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요리 방법을 끼워 넣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야.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내가 그걸 잘 쪼개고 해석했으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만이 자증적인 진리니까 성경이 이걸 깨닫게 하고 성신이 이걸 알, 알게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입에 말을 쓰시길 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참이 상대적인 그런 우월감, 상대적인 자만심, 오만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 사회에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 안 됩니다. 사회가 망하는 지름길이거든요. <웃음>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져 있다. 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사역을 아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만 의뢰하는 것, 성부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자가 거기에 순종하시고, 성신이 그걸 우리 안에 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걸 아니까 사실은 김홍준 목사님도 그, 그 중심에 찬송을... 작곡하신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교회 역사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렇게 높이면서 작곡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이분은 찬성을 개혁하신 분이다 하는 소리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중심을 그 신앙을 이어서 그 분이 고백했던 그 수준에 이르고 거기에 그 경지에 오르려고 우리가 이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고 죽을 때까지 부르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걸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다른 찬송을 무시해서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걸 더 고상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보다는 난 찬송하고 있고 내가 그렇게 뭐 땅의 찬송이 아니라 하늘의 찬송을 내가 하고 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찬송 진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 그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오전 강설에도 얘기했지만 그. 바울은 말에는 졸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지혜만 헬라의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지혜만, 의지. 성신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지혜만 의지했다. 이게 자기, 이 뭐, 뭐, 누구야, 어거스틴도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이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라, 그, 얼마나 말을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심리학에서 봤지만, 얼마든지 부풀려서 과장되게, 아주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그, 그것 때문에 어거친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거잖아요. 에? 내가, 내가 가진 건 요건데, 그 이상을 내가 꾸며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그, 그걸 회개했어요, 나중에. 은혜. 그, 갈수록 그수사학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도 오직 그리도만 증거하신 분이, 예, 네, 오고스틴, 루터도 그랬지만, 아, 여기 잘안 보이는데, 이거는 성경신학적으로 아직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니고요. 분명히, 그, 그분이 그리도인건 아니고, 그분이 시공을 뛰어나모 뭐 계신 분이니까, 이미 영원 속에서 그걸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거니까 시간 속에서 그것이 순서대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건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말 못해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진짜 구약에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했으면 그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진리가 뭡니까?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게 진리예요. 그게 참이에요. 참. 거짓되지 않 사실과 사실. 실제 그 실제 사건의 내용. 그것의 역사적인 내용. 그걸 다 함의해서 그 주님께서 그 표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얘기해야 돼. 항상 자기 자랑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벌써 진리를, 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참, 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로마 캐토릭이 아무리 참된 교회가 이런 거라고 해도 성경의, 성경의 기준에 보면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니고 이게 참된 교회다 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한 거잖아요. 참, 참이, 참을 이루는 것이 진리를 쫓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은 항상 표적과 기사를 쫓는다고 했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 그런 게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24절 이하. 거짓된 것, 뭐 경험적인 것, 희한한 것,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못해 한 이건 꾸준히 말씀을 연구하고 언약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 성신을 의지해 그런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 그걸 어떻게든지 잘 누려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 명백하게 있는데도 안 하면 그게 자기를 기만하고 이웃을 기만하는 거예요. 입을 봉해야지, 차라리 내 입을 봉하게. 내 믿음 없음을 주님, 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탄식을 해야지. 그냥, 그냥 다 수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신자들은 절대 그러면. 성, 주님 성경만이 옳고, 성신만이 그 우리가 의지할 거다. 그걸 드러내는 게 신자인 거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토를 말하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 이 정도까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열이 우리가 은혜의 방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셋째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열의를 품고 읽어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고 이게 확실히 죄의 뜻이다라고 하면 이 거기에 내가 뭐 힘들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어도 간다 그 아까 저기 오전 강설 때그 저기 그랬잖아요 바울이 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 구약개시와 관련해 가지고 구약의 계획과 관련 거기에 한 영혼이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모든 그 위험을 다 뛰어넘는 거죠 내 죽음의 위험 예? 실제 환경적인 위험, 사람의 위험 이런 거다 뛰어넘는 거한사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도 남편이 와서 죽고, 아내, 애가 죽고. 근데, 여, 여, 여인 네 혼자, 그, 로제, 로제타 홀인가? 그 양반이. 그, 그 양반이 혼자, 그렇게 여기 남아서 성, 성교를 해요. 남편의 뜻을 쫓아서. 남편은 들어온 지 3년도 안 돼서 죽고, 아이도 막 죽고, 그, 그, 어릴, 어렸을 때 아주 그 풍토병으로 죽고. 그래도, 우리 조선의 영혼을 위해서, 그 주, 여기 선교를 위해서, 이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걸 알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수정 씨도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도 84년에 성경 번역하고, 85년에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가 그 번역 성경을 가지고 4월 5일날 제물포항에 처음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이 국회에서 순교했다 이말이 그게, 그게 그게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고 번영을 생각하고 안위를 생각했으면 그게 주의 인도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주의 인도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아놓고 번영신학의 전제를 깔아놓고 주의 인도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영광이고, 주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게 영광인 걸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일의 죽음이 와도 내가 오늘 할 일을 한다. 조선에게, 조선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선진 문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고 번역을 한 거잖아요. 열리를 제쳐놓고. 이게 이제 항상 그이 열정이라는 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서 읽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가 세계 종교라는 사실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독교 종교의 경전인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문학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역사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성경을 안 읽으면 객관성이 없어지니까 읽어요. 그런데 읽는 목적이 틀린 거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사상을 펴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고 훌륭한 도덕적인 원칙을 발견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종교 사상을 보완하는 종교 사상의 재료로도 얻기도 하고 그 재료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날 많이는 성경에 나오는 문학적인 감흥을 맛보기도 합니다. 야, 그 하박국서에 보니까 참 그. 그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는가. 시적으로 와, 어참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은. 응? 3장 18절 이하 19절 말씀이 우리 외양간이 저이 소가 없고 말그 <웃음> 양이 없어. 먹을 게 없어도 오직 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고백이 얼마나 그 진짜 훌륭한 뭐 그냥 문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생명적으로 봐야죠. 생명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학적으로나 뭐 고고학적으로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읽는 건 읽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은혜의 방도답게 정당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읽는 거는. 안 읽는 것보다 0백배 낫겠지만 생명의 양식으로 읽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야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읽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당연. 그래야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이 벌레보다 마, 못, 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있는 날 동안 그분의 그, 그 방식대로 그분의 지혜대로 그분의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다. 성경을 은혜의 방도답게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말씀으로 듣지 않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은 아니하는, 아니하는 태도가 그렇. 그냥 정보로는 이해하고 개념으로는 아는데 집에 가서는 아니다. 이게 진짜 죄를 뒤집어 쓸 일이에요.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쓸 일. 예. 성경을 읽고 성경 지식이 많아지긴 했는데 마음이 교만해졌다면 성경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좀 안다고. 어디 가서 그냥 입이 그냥 달싹거려 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내가 이런 거 들었다고 정통 신학의 개혁 주류의 신학을 내가 받았다고 그거 그냥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런 지식은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하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참으로 듣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요 하나님의 뜻을 배울 때, 자기 죄를 깨닫고, 겸손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입을 달싹거리기 전에 몸이 가야 돼요. 가난한 사람, 복음을 몰라서, 참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 위에서, 이걸 위해서 달려가, 몸이 달려가야 돼, 몸이. 대열입니다. 155문에서 성신께서 은혜의 방도를 쓰셔서 베푸시는 은혜에관하에 살필 때 배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 건 뭐예요? 딱두 가지. 아직 우리 김홍정 목사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토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거기그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첫 창조에서 목표한 대로 자라가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뭐하러 성경을 공부합니까? 뭐하러 성경을 복습하고 연구합니까? 그리토를 드러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편견 없는 사회 예? 그리도만 높아지는 사회, 형제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런 사회를 형성해. 그러면 반드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 생기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시는 그 뜻을 배워 알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토를 전심으로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토를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일에 그리토의 몸으로 서고, 범사에 그리토의 지체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치 않는 건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리도를 드러내기 위한 일, 형, 결국은, 그러니까, 동질한 생명, 동질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공부가 아니고, 에? 말씀 듣는 게 아니고, 성경 읽기가 아니면, 그다 허탄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입니다 골로에서 1장 9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에서 또 그리토를 그, 닮아가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토를 알고 그리토를 닮아가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미 이제 그리토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오, 옮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사회 속에 살아간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세상의 언저리에서 뭐 조금, 좀, 조금 개혁적으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차원에. 다른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 <웃음> 날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인이나 공부 왜 하냐? 혼인을 왜 하냐? 직장을 왜 좋은 직장을 가려고 그건 주님의 앞에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소명이 뭡니까? 본연의 소명은 본연의 소명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죠 예. 그리스도 존재로서, 사역으로서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게 거룩한 교회로 존재하는 거. 그게 아니면 인간은 그냥 동물이에요 먹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조금 행복하게 먹고, 좀 배부르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남들과 다른 좋은 걸 먹고, 좋은 옷 입고, 남들과 다른 특이한 아주 빛나는 옷.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역대그 솔로몬처럼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고, 좋은 집에 거하였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의 영광이 너 들에, 풀풀의 영광보다 못하다. 저 이름 없는 잡초의 영광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뭐, 예, 금으로 금으로 만든 그릇에다, 예, 금으로 싼그 가구에다가, 금으로 된 집에다. 예? 그런데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보배로우신 그리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행복한 거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 그,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면 다 동물적인 삶이에요. 동물들이 뭡니까? 배고픔은 그, 배고픈 걸 해소하려고 살고, 예? 추우면 추운 거 해서 하려고 살고, 비 오면 비, 비 피해서 살려고 하고. 그게 동물적인 삶 아니에요? 좀더 안전되고, 좀더 평안하고, 그런, 걸 조금 더 길게 하는 것. 그게 동물들의 삶이에요. 근데 신자, 사람의 삶은 그렇게 삶은,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보고,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서 살아도 말이죠. 로마의 그 지하 무덤 속에 살아도, 하늘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참그 금상 상아궁에 누워가지고 그금 금잔에다가 호요오식하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가치관과 그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아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점점 광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치고 왜 자빠지는지도 모르고 또그 어둠 속에서 이게 왜 칼빈이 그런 얘기했죠? 인간에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저기 어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고. 번개 창가 비칠 때 보이는 것 같아서 잡으려고 하면 벌써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흑암에. 그거 그렇게 불안전하고 평안이 없는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완전한 빛 가운데 그리토로 말미암마. 잠먼 4장 18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은 어두움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맨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지잘 살아보려고 하고 잘 먹고 보려고 고 한번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음을 대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지도 못하고. 네. 진짜 우리는 세상의 거지가 되면 안 되고요. 하늘나라 귀족이니까. 하늘, 하늘아버지 앞에, 그, 그런, 배고픈, 그 칼, 자, 루터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가 참 주님 앞에서 늘 줄인 사람이다. 세상에 줄인 사람은 그거 줬다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도 모르는 거야. 사단이 사탕 발림으로 요만큼 주면 코앞에 가가지고 고개 앞에서 뭐 쪼그리고 앉아서 뭐 더, 더 나올 거 없나 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누추하게, 비참하게 살면 안 돼. 진짜 자유로운 게 뭔지 알아요.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 두려움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거룩하고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그게 신령한 것. 이 시편 그 112편 4절 아까도 봤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렇지 요한일서에도 보면 그 사람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말이 아니라, 말이 아니 말로는 뭐 누구든지 다 하죠, 말로 예. 네.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잘해줄게 그 사회꾼들이 하는 전형적인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속아가지고, 사탕발림에 속아가지고, 일상을 종로로 타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갑니다. 현실의 문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뭐, 재난이나. 근데 늘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요이 4차 혁명 시대 속에 살아도, 늘 문제를 풀어가는 건 아날로그 식으로 풀어가야 돼요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고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돼 아는 그게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만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겸손히 구하지 않니냐고 한낱 사람의 지혜를 조차 어둠 속을 헤매는 거지. 게다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인 줄도 모르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위꾼들이 나만 믿어 하고 어? 내가 조금 있으면 좋은 집에서 좋은 좋은 음식으로 그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두려운 데서 벗어나고 거룩한 빛을 쫓아서 갈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미련한 일인가 <웃음> 예, 기도하겠습니다